뚜카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뚜기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제품 리뷰가 아닌 컴퓨터 관련된 이야기로 찾아왔는데요. 어, 아마 요새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회사들이 꽤 많을텐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작업하던 작업물들, 프로그램, 파일 등을 외장하드 뭐 아니면 USB 드라이브, 뭐 그대로 쓰던 하드를 떼와서 도킹 스테이션에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테고요 어, 집에서 작업용으로 잘 쓰진 않았던 컴퓨터를 포맷을 해서 다시 뭐 작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이차내뭐 뭐 수리를 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게 바쁘게 일처리를 하다보면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잘되던 하드 드라이브라든지 뭐 USB 디스크가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을 바로 로우 파티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로우 파티션 같은 경우에는 뭐 포맷을 하면서 발생하는 실수라든지 뭐 배드 섹터, 바이러스, 내부 손상 등에 의해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백업을 정기적으로 해두시는 분들이라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사용자분들께서 백업을 정기적으로 해두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있던 뭐 소중한 자료들을 뭐 복구하지 못하고 그냥 포맷을 해버린다든지 비싼 돈을 주고 업체에 맡겨서 자료들을 복구하시는 경우도 많죠 근데 사실 시간 싸움이 중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업체에 맡길 시간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움에 속을 동동 끓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자료들을 미처 빼고 가지 못한 상황에서 중요한 자료들만 일부라도 빠르게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뭐 물론 정말 비싸게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몇 천만원짜리, 뭐 거래가 성사될 만한 그런 자료들이라면 은어 그런 자료들은 분명 업체를 통해서 확실하게 복구를 하시는 게 맞지만 어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자료로 급히 뭔가를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복구를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방법들 중 하나인데요 명령 프롬포트의 체크 디스크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자가 디스크 복구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일단 윈도우 검색창에서 명령 프롬포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 문제가 있는 디스크를 확인을 해야겠죠 명령어의 디스크 파트 그리고 리스트 볼륨을 그러면 은 컴퓨터에 연결된 해당 파티션들이 쭈르륵 쓸텐데요 뭐 저같은 경우에는 로우 파티션 문제를 해결했기 을 때문에 별도로 뭐 로우 파티션 문제가 되는 어 파티션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NTFS라고 뜨는데요 아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 파티션 부분에 로우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어 저희 경우에는 일단 볼륨 4번을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파트를 확인했으니 명령어를 입력해서 다시 디스크 파트에서 나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문제가 되는 드라이브를 확인했으니 명령어 체크 디스크를 입력한 후에 해당 드라이브 문자 슬래시 그리고 F를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뜨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일단 해당 시스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확인했다 작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뜨지만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파일 시스템 유형이 로우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 검사를 할수 없다 혹은 ntfs 라고 뜨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수정을 했습니다 하면서 작업이 완료됐다 라는 메시지가 아마 뜨실 겁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오류가 수정이 되었다면 여기서 다시 경로를 지정을 해주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혹여라도 로우 디스크이기 때문에 체크 디스크를 실행하실 수 없다 라고 뜨는 경우에는 곧바로 다음 단계로 새로운 방법으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바로 테스트 디스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내부의 파일을 임시로 복구하고 포맷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테스트 디스크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줍니다. 구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다운받아주시면 되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자, 첫 화면에서 크리에이트가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엔터를 눌러주면 해당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디스크의 항목이 뜹니다. 저희 경우에는 이렇게 2 테라짜리 하드, ssd 하나 그리고 추가로 연결해 놓은 ssd 하나 아까 제가 예시들었던 ssd가 뜨는데요 해당 디스크의 용량과 모델명을 확인해 주시고 문제가 되는 하드를 선택한 을 상태에서 엔터를 다시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가지 항목이 뜨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선택해주는 화면인데요 gpt 파티션이라면 gpt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뭐잘 모르실 거예요 어, 윈도우 사용자일 테니까 일단 인텔을 선택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테스트 디스크에서 연결되어 있는 하드의 상태를 자동으로 선택을 해서 아마 이 커서가 올라와 있을 테니까요 문제없이 엔터만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또어나레이즈 어드밴스드 지오매트 여러가지가 뜨는데요 마찬가지로 어나레이즈를 선택을 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디스크 내의 파티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가 뜹니다 이 하드의 경우에 일전에 윈도우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던 디스크임으로 윈도우 복구 파티션과 뭐 시스템 예약 파티션, 정상 파티션까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퀵서치를 다시 한번 엔터 눌러줍니다 자 퀵서치 선택을 해주면 해당 각각의 파티션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p를 눌러 주면 내부에 있는 파일과 폴더가 검색이 될 거예요. 검색이 된다면 본인이 넣어 두었던 폴더명이나 파일명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경우에는 예시 파일로 보이 21827이라는 동영상 파일을 하나 넣어 두었거든요. 자, 만약에 이 파일이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파일이 목록에 뜨는 게 보이기 때문에 해당 파일을 shift 세미콜론을 눌러 주면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선택이 된경우요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파일 복사를 위해서 C를 눌러 주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많이 뜨죠 자 이건 바로 지정할 경로를 선택해 주는 화면인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키 라고 써있는 아랫부분에 이 경로가 보이실 겁니다 밑에 자이 밑에 딕, 디렉토리 C 유저 유저 드라이버 이게 바로 처음으로 기본으로 설정된 이 복사 위치일 텐데요. 뭐, C 드라이브에다 무턱대고 이걸 저장을 해놓을 수도 없을 테니, 저는 D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바깥 화면으로 쭉 넘어오면은, 이렇게 C, D, E, F, 이렇게 여러 가지가 뜨는 게 보이시죠? 어, 저희 경우는 일단 D 드라이브를 메인 파일 저장 드라이브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 경로를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을 해주면, D 드라이브 밑에 하위 드라이브 들이 또 발생을 합니다 다시 한번 C버튼을 눌러줄게요 자 C버튼을 누르면 녹색으로 다시 한번 뜨죠 copy done, one ok, 0 fail 자 이러면 복구가 성공적으로 이르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C 드라이브에서 맥컴퓨터 다시 넘어가서 D 드라이브로 넘어가면 보이 라는 항목이 복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F 드라이브에 있던 항목이 복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량의 파일들을 복구를 마찬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량의 파일들을 어, 로우 상태에서 백업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좀 상태가 저같은 경우 심각해서 어, 백업 이후에 검사를 통해서도 복구를 하지 못한 탓에 어, 파일만 일단 백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포맷을 해서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그 이후에는 꾸준히 백업도 해주고 있고요 자 어떤가요? 업체에 맡기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빠르게 파일을 살려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죠? 아, 물론 증상이 다양하다든지 손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이 방법들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의 뚝테크 어떻게 유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좋은 정보였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어, 궁금하신 사항이 여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보다 유용한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빠